이 문이 닫힙니다. 만은 사세기역입니다 역세기역으로 오 r 고자 서울 터미널을 이용하시미널로 비행 경진 모바일, 비행 장례 모바일 입니다 이번 역에서 부산 비행 경전으로 갈수 있습니다. This is 사사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p a s s n e r s g o i n 시으재미이 터미널로 오시는 분은 이곳에서 국제미널로 오시는 에서